깨달음에 이르는 열가지 과정 시무도 대구간음사 벽화입니다. 두구 소를보다 정신을 다 기울여 소를 잡았으나 힘세고 마음강에 다루기 어려워라. 어느 때는 높은 산상에 이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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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본심을 찾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두구다. 다시 말해 소를 얻었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서 그림은 견적이라고 하여 소 발자국 정도만 보았다가 뒤이어 소 어느 정도를 보았다는 견우에 이어서 나오는 드구까지만 살펴보아도 무언가 모르게 생동감 있어서 마치 정중동처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드구라는 단계에 이르면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더더욱 과행 정진해야 한다. 땅속의 철강석을 보았다고 하여도 이를 재련하지 아니하면 돌덩이와 다름없듯이 더구는 마치 땅속의 샛덩어리를 발견한 것과 같다. 시경 수압편에 보면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산에서 나는 돌이라도 숯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가수 있다는 뜻으로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표현이다. 시무도에서 소는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득구 표현은 항상 소하고 동자간의 고비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고집스럽고 안강하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은 보았지만 참 마음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 가늠사벽화 시무도 소를 얻다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동명사벽화 시무도 소를 길들이다입니다.